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 이에요 오늘은 제가 주산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주산을 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점 그리고 주산을 놓는 법 그리고 주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까지 모든 기초를 한번에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동영상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보시고 어렵다고 생각되면은 제가 하나씩 끊어서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거예요이 동영상의 경우 이미 주산을 좀 어느정도 익숙하게 아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한번 보면은 훨씬 빠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주산을 배우기 전 배우기 시작해서 필요한 기초 4측 연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산 시작 시기 입니다 주산 시작 시기는 급히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아이들의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 이른 나이에는 아이들도 힘들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힘들고, 또 교육비만 지출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7살 중에 특히 가을쯤이 가장 좋더라고요. 가을쯤이 하면은 친구들이 학교를 가기 전이기 때문에 서서히 준비하고 아무래도 집중력도 높아지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도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7세부터 7세 중간이면 더 좋고요. 7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 무조건 시작하시지 마세요. 주산을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숫자 0 부터 9 까지 바르고 정확하게 쓸수 있도록 먼저 알려주세요 그리고 소근육이 약해서 친구들이 아직 힘들어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삽비 연필이나 이런 굵은 연필을 갖고 바르게 쓸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 숫자를 배울 때0 5 3 1 7등 다양한 숫자들을 정확히 쓰게 해주세요 이때 정확히 배우지 않으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 뭐든지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왼손으로 주판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자, 왼손 주판 잡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어, 요즘 왼손잡이 친구들 많아요 네, 저도 왼손잡이에요 저도 어, 첫 번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왼손잡이였는데 어, 처음 배우는 거는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배울 때부터 그냥 오른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큰님이 들어가는 거 아닌 이상은 뭘 모를 때 처음 배울 때될수 있으면 오른손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왼손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왼손잡이 친구들도 제가 처음부터 오른손으로 지도를 해보니까 오른손으로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른손으로 배울 수 있도록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왼손으로 주판을 잡고요 다음에 오른손은 주판을 놓는 거예요. 주판을 놓는 건데 자 먼저 주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주판이 여기 제가 삐뚤어지 않나 보세요. 주판이를 놓으면요 위다리 있고요 아래알 있습니다. 자 다시요 위다리 아래알 아래알은 여기 가름대 갈라 놨다해서 가름대죠. 이렇게 해서 엄지 검지 뽀뽀하고 뽀뽀한다고 표현해주세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 주세요. 길을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쪼로 나눠주세요. 위아래로 다 갈렸죠? 그럼 주판을 처음 시작할 때는 왼손으로 반드시 잡고요. 엄지검지 뽀뽀하고 그리고 연필을 원래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서 주판을 놓고 답을 쓰고 근데 어 아직 어린 친구들은 1학년도 그렇고 7살도 아직 익숙치 않아서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 굳이 꼭 강요하지 않으셔도 돼요. 연필 놓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연필 끼고 할수 있고요. 자, 뭐 엄지검지 뽀뽀해서 갈랐죠. 그러면 은 주산을 시작할 땐 이렇게 점에서 시작해요. 점. 이렇게 점이 보이죠? 이걸 기준점이라고 해요. 기준점, 기준점이라 하면 처음 시작하는 거 처 시작하면 1의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점이 무조건 1의 자리예요. 자, 보세요. 1의 자리,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1의 자리라는 거. 그래서 올라갈수록 커지고, 나중에 보면 여기 0의 자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소수 배울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1의 자리, 점. 이렇게 1의 자리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른손으로는 주판을 놓는 거에요 엄지로는 엄지 있죠. 엄지로는 여기 아래 알을 놓는 거예요. 아래 알자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아래 알은 1을 나타내요. 그러면 1 아이고 다시요. 1 2 3 4 올리는 건 더하는 거고요. 내리는 건 빼는 거예요. 다시 3 놓고 빼고 3 놓고 내리고 알겠죠. 그 다음에 검지는 위달로 위달은 오를 나타내요. 오, 오, 오, 알겠죠. 자, 그럼 엄지 검, 왼손으로 주판 잡고 엄지 검지 이렇게 여기, 그리고 특히 이렇게 뻗는 친구 있는데요. 그럼 미워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주판 한번 1부터 4까지 났네요 자, 보세요. 1, 아, 잘안 보이네요. 1, 2, 3, 4 했죠? 자, 그러면 5, 5까지는 잘났어요 털고, 다음에 6부터 9까지 놓겠습니다. 위, 달은 5라고 그랬고요. 아래, 아래, 1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보세요. 6, 동시에 났죠 7, 8, 9, 정확히 놔야 돼요. 자, 이걸 이렇게 놓는 친구, 이렇게 이렇게 놓는 친구 안 돼요. 그건 정석이 아닙니다. 6, 7, 8, 9 위, 아래, 알은 동시에 사용하는거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1부터 4까지 정확히 아습니다다음 주산을 할때 가장 기본 어 보수에 대해서 알면 좋아요 보수 보수가 주산에 기본이거든요. 자, 보수라는 것은 뭐냐? 두 수를 더해서 10이 되는 수예요. 자, 그 중에서 특히 요거를 그냥 친구들이 외워두게 해주세요.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산을 하면서 이거는 항상 따라다녀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주산을 다 놓을 줄 아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7을 놓겠습니다. 천천히 7을 놓아 보겠습니다. 7, 7 났죠? 7에다가 9를 더할 거예요. 9를 구를 9를 더하려고 하는데 1의 자리에 2밖에 없죠. 그럴 땐 더할 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10의 자리를 올리라는 거예요.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자 9의 보수 얼마죠? 1. 자, 그러면 1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다시 또 9를 더해보겠습니다. 자, 이래 자리 찾았죠? 9를 더하려고 했는데 3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더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더할 수 없을 땐앞 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 그럼 거꾸로 25에서 9를 뺄 거예요. 자, 보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뺄수 없을 땐앞 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그랬죠? 자, 보수 앞 자리 내리고 여기서 9를뺄수 없어요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 하고 9에 대한 보수가 얼마죠 1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여기서 8을 빼볼요 16에서 8을 뺄거예요자 8을 빼려고 하는데 뺄 수가 없죠 뺄수 없기 때문에 뺄수 없을 땐 여기서 처럼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 하고 8의 보수 얼마 2더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8 더하기 어, 얼마를 할까요? 7을 할까요? 네. 7, 7을 하겠습니다. 8 더하기 7. 7을 더할 수 없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7에 대한 보수 3을 빼주고. 알겠죠? 거기다 다시 3을 더해주고요. 5를 더해줘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5를 더해야 되는데 5를 더할 수가 없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5에 대한 보수 얼마죠? 5 그대로 빼주면 돼요. 거기다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6을 더해보겠습니다. 동시에. 6 그쵸? 그 다음에 빼기 7을해 보겠습니다 빼기 7 동시에 네, 다음 더하기 8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8을 더할 수가 없죠 8을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7 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쵸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8에 대한 보수 2를 빼주고 요 그쵸 자 그럼 다시 또9를빼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9에 대한 보수 1. 알겠죠? 또 7을 한번 빼볼 거예요. 7뺄수 없죠?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7에 대한 보수 3 더하고. 그래서 14. 자, 이 설명이 다 됐어요.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외워두세요. 이거 그냥 노래처럼 입에서 그냥 흥얼흥얼 나오게 해야 돼요. 이건 완전히 기본입니다. 그리고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반대예요. 알겠죠? 자, 됐어요. 그럼 이 보수할 줄 알면요. 친구들이 너무 재밌어요. 친구들이 보수 문제 하면 오, 신기해요. 저 신기한 거 봤어요. 막 이러고 굉장히 좋아요. 보수를 재밌게 하면요. 그 다음에 오의 짝도 쉽게 잘할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오의 짝은 그렇지만 보수 자체만 잘 이해해도 너무 재미있어요. 보수에 더하기 빼기만 해도. 자 다음, 자 제가 곱 쌤과 나눗 쌤에 대해서 또 해보겠어요. 제가 이번에 충격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였냐면 일곱 살 때부터 주산을 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 더하기 빼기 가감산 암산 잘해요. 암산도 잘해요. 벌써 그 친구가 꽤 학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미 큰 수를 더하기 빼기 암산까지 가능하면 이미 충분히 곱셈을 배웠어야 돼요. 그 친구는. 그런데 곱셈이 전혀 안돼 있었더라고요. 어머님들 잘 알아두세요. 더하기 빼기 오해짝 보수까지 다 배우면요. 은 반드시 곱셈을 알려달라고 해주세요. 곱셈이 대신에 외워 있어야겠죠. 곱셈을 배우셔야지 곱셈 안 배우고 잘하는 친구를 더하기 빼기만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곱셈 선생님께 곱셈을 가르쳐달라고 해주세요. 대신에 곱셈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곱셈을 배우고 곱셈이 익숙해지면요. 나눗셈도 배우세요. 왜나눗셈을안 가르쳐? 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들이 왜 곱셈 나눗셈을안 가르쳐 주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아무리 큰수 아무리 잘해도 좋긴 하죠. 좋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주산을 배우는 이유가 수학에 활용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사칙연산해서 같이 활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교과에 같이 병행해 주세요. 훨씬 효과가 커진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 샘으로 반드시 해도 드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는 혹시 블로그 오실 수 있으면 블로그도 오셔서 보세요 거기에서는 제가 유튜브에 살수 없는 얘기들을 솔직하게 많이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오셔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은 도움될 겁니다 자 그럼 곱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곱셈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6단원 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겠죠 네. 어, 2학년, 늦어도 2학년 1학기 여름방학까지는요. 곱셈을 쫙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7, 9 63, 69, 54 이런 식으로 불렀을 때 탁탁탁 나오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2학년 1학기 6단원에서는 2, 3단원 까지 밖에 안 나와요. 아, 2, 3단까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2학기부터는 단위 끝까지 구단까지 나오니까 반드시 해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곱셈 해 놓으셔야 되고 그전에 더하기 빼기도 하셔야 되죠 그리고 곱셈을 잘하면 3학년부터는 나눗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곱셈을 모르면 나눗셈을 할수없고요 더하기를 못하면 곱셈을 못하고 빼기를 못하면 나눗셈을 못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측 연산은 기본이에요 연산을 모르면 주사 아 연산을 모르면 수학을 할수없고요 곱셈을 모르는데, 아 덧셈이 제대로 안 됐는데 곱셈이었다고 무조건 곱셈은 안 돼요. 곱셈은 계속 더 하는 건데 아무리 곱셈 외워도 덧셈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오답이 나와요.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완벽해주세요 그렇지만 덧셈, 뺄셈만 마냥 배우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시기에 맞게 곱셈도 넣어주고요. 덧셈도 넣어주고, 아, 곱셈도 넣어주고, 나눗셈도나눠어주고 분수도 넣어주고, 소수도 넣어주고. 시기 적절할 때혼합해서는다 넣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곱셈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곱셈은 같은 수를 계속 더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곱셈에 대한 원리는 친구들이 교과 과정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어 교과 과정에서 곱셈도 가르쳐 주실 때 정확히 알려주시고 요 저는 주판으로 하는 방법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주판에서는 자리점을 정확히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곱셈은 앞자리 더하기 뒷자리는 자리점, 그 자리점이라는 것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65 곱하기 5, 그러면 얘가 앞자리가 되죠? 앞자리, 세자리, 얘는 뒷자리예요. 뒷자리 한자리 하니까 네자리가 됐어요. 그쵸? 그러면 보세요. 네자리가 하면, 자, 주판 정확히 털겠습니다. 쭈루룩 털고요. 자, 네자리죠? 자, 이렇게 올리고요. 하나, 둘, 셋, 네 자리니까, 이렇게 놓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천의 자리에서 시작해야겠네요. 자, 그럼 주사는 제가 큰 숫자부터, 앞에서부터 나가면 돼요. 자, 보세요. 5, 3, 천 자리죠? 1오 5. 그죠3 났어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60. 5 곱하기 60은 하나, 둘, 셋, 세 자리죠? 5, 6, 2, 30. 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5. 하나, 둘, 두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죠? 25. 그래서 1825. 자, 곱셈에서는 덧셈을 첫 번째, 덧셈을 정확히 할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곱셈이 척척척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산으로 놓을 때 중요한 건 자리점만 잘 잡으면 돼요. 자리점. 앞자리 더하기 뒷자리는 자리점. 그래서 시작점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알겠죠? 지금 제가 여기에 나온 거는 10이 넘는 것만 했는데 좀 응용을 하면 10이 넘지 않는 건한칸 건넌다, 0이 나오는 경우도 한칸 건넌다. 이런 거는 제가 곱셈 기초에 대해 기초를 할때그 동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종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딱 들으시면 알아듣는 분들이 들으시고요. 그렇지 않고 좀더 알고 싶다 그런 분은요, 곱셈에 대해서 설명 나온 거, 10이 넘지 않는 거, 뭐 어, 0이 나와 있는 거 그런 거 나온 걸 천천히 다양한 문제로 해놨으니까 그걸 봐주세요. 요거는 전체적인 이유에. 사 사치형 사칙 연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설명드린 겁니다. 자 됐고요. 나눗셈, 나누쌤, 나눗셈, 나누쌤, 나눗셈을 하겠습니다. 나눗셈도 시작점, 자리점 주의해 주세요. 이거 많이 틀립니다. 자리점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나도 와안 돼요, 친구들한테 처음에 시작할 때이 자리점을 어떻게 잡았니? 첫 번째 그걸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여기에 왔니 하고 물어보세요. 0이 나오거나 10이 넘지 않거나 그럴 때, 그리고 특히 나눗셈을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큰수 나눗셈 배울 때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번에 참 아쉬웠던 게 굉장히 잘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진짜 쭉쭉쭉 잘 나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음, 잘했는데 큰수 나눗셈, 솔직히 큰수 나눗셈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까지 배우면 은 거의 주사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연산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어머님께서 그걸 못 기다리시고, 그 친구가 갑자기, 어, 큰수나누셈이 나오니까, 잘하던 친구가 갑자기 어려워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어머님들, 다시 그 앞단계를 시켜주세요. 앞단계를 시켜주시면 속도도 빨라지고, 암산도 되고, 친구들이, 어, 자신감이 생겨. 그러다, 그러면서 큰 수를 다시 넣으면요.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때는 쫙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님께서, 진짜 아쉽게도, 진짜 아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간가하시고 그만두셨어요. 그 친구는 진짜 주산의 꽃을 배워서 그걸 촥 화려하게 연산에 활용해야 되는 부분을 못 배웠어요. 근데 제가 저는 말씀드렸죠. 억지로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언제든지 많이 가르쳐주지만 저는 억지로 하세요 하세요. 내지는 하기 싫은 친구 억지로 해 절대 그렇게 끌어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의 교육법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던가 특히 자녀가 좋아하긴 해야 되고 근데 그 자녀 너무 좋아했으면 저 진짜 그 친구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어머님 엄청 손해 보신 거랍니다 여태 잘하고 오시다가 아 제가 딴 얘기로 갔네요 근데 자 나눗셈은 빼기를 할줄 알아야 돼요 빼기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어 나눗셈은 자연수할때 친구들이 너무 재미있어요 왜냐면 주판에서 자연수는요. 나눠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중에는 나눗셈이 제일 재밌다고 해요. 다른 거는 답을 확인해야 되는데 나눗셈은 나눠서 떨어지면 어 답이 맞는구나 하고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어 주산 빼기가 완벽히 되어 있어야 되고요. 곱셈이 완전히 익혀져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눗셈을 하는 거예요. 자, 나눗셈도 자리점을 잡아야 돼요. 자리점 앞자리, 얘는 빼기예요. 어머님들 조심하세요. 얘는 빼기 할때 뒷자리 더하기 이런 자리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자, 365가 앞자리인 거는 다 아시죠? 자, 제가 요 종합한 거에는 어머님들이 모두 이미 다할줄 알고 기본은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각각에 나와 있는 기초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나눗셈은 앞자리에서 뒷자리 더하기 1은 자리점. 자, 보세요. 앞자리는 3자리. 3 6 0원이 하나, 둘, 세자리죠. 거기서 뒷자리, 한자리를 빼야 돼요. 근데 여기다 더하기 1을 하라고 랬죠 여기 중요한 거, 빼기 여기는. 더하기.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그럼 세 자리에서 두 자리를 빼야 되는 이유를 아셨죠? 친구들한테 반드시 요 자리점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세 자리에서 두 자리를 빼니까 한 자리가 남죠? 그럼 한 자리, 여기 기준점이 여기라고 했죠? 1의 자리. 자, 그럼 여기서 365. 나누어지는 수를 여기다 넣습니다. 아, 그리고 친구들한테 나누셈을 가르칠 때 어머님, 이 각각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목. 나머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이름을 알아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산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로셈으로도, 가로셈으로도 할줄 알아야 되고요 세로셈으로도 할줄 알고 또 암산도 할줄 알고 가로세로셈은 기본으로 다할줄 알아야 돼요 어 1학년 때 보면은 단순한 뭐 5에 대한 숫자를 했을 때도 2 더하기 3도 있지만 그거를 가르기 모으기로 쪼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든지 친구들이 다할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제가 주판으로 하겠습니다. 아유, 자꾸 딴데로 가네요, 얘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유튜브에는 제한적이고, 블로그에는 다양한 말을 써놨으니까, 한 번씩 가끔 가다 들어와서 보세요. 자, 나누쌤, 나누쌤은 더 뺄쌤을 할줄 알아야 되고요. 곱쌤이 익숙하게 척척척 한 번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점은 앞자리에서 뒷자리를 빼주는데 뒷자리에 더하기 하나를 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365에서 5를 하니까 세자리에서두자리를 빼니까 한자리 그래서 365가 됐습니다. 나누어지는 수365 맞죠? 자, 그 나누는 수 5를 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3을 5로 나눌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그 다음 숫자까지 본다고 그랬어요. 그럼 36에 5가 몇번 들어갈까요? 572 35 그렇죠? 그럼 몫을 바로 앞에다 잡는 거예요. 572 그리고 얘랑 얘를 곱해 주는 거예요. 목과 나누는 수랑 곱해 주세요. 그럼 7로 5, 35나누셈은 계속 빼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그다음에 얼마가 남았어요? 15가 남았어요. 15가 남았는데 5로 나눌 거근데 1을 5로 나눌 수가 없죠. 그럼 15까지 봐야 돼요. 15에 5를 몇번 들어갈 수 있죠? 세 번. 5315 10이 넘었으니까 몫을 바로 앞에다 잡는 5315 완전히 다 떨어졌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수는 나눗셈 자연수는 딱 떨어지기 때문에 재밌다고요. 그래서 답은 73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곱셈 나눗셈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어. 근데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이 간단한 원리가 기초예요. 기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을 할수있어 뭐, 10이 넘지 않는 거, 어, 0이 나온 거, 어, 요, 요 하나만 알면 다할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강조한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산의 시작 시기는 절대 일찍 하지 마세요. 일찍 하시면 그, 그 전에는요, 친구들 많이 놀게 해주시고요. 책 많이 보게 해주시고요. 교구 같은 거 있으면요. 많이 갖고 놀게 해주세요. 칠교도 좋고요. 정육면체도 좋고. 도형 갖고 놀면 좋아요. 막 갖고 놀게 해주세요. 도형 나중에, 고학년 되면 도형 많이 나옵니다. 자 주산의 시작 시기는 7세 7세 특히 가을 추천드린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업을 위해 들어오는 거 거의 다다 다 가을로 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가을에 먼저 오는 친구들 부터 수업을 먼저 하게 되니까 선생님들께 미리 말씀하세요 어머님들께서 미리 예약을 해 두시는게 좋을 거예요 담당 선생님들께 미리 알아보셔서 가을에 하고 싶어요 라고 추석 지나고하세요 이왕이면 휴가도 끝나고 추석 연휴 끝나고 그 때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곱셈 들으면서 놀게 해주세요 곱쌤까지 외우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모든게 빨아 빨라, 빨라집니다 자 시작 시기는 7 세. 시작 전에 0 부터 9까지 숫자 바로 그 정확히 쓰게 해주세요 이거 이때 고치지 못하면 절대 못 고칩니다 나중에 숫자 때문에 오답 나오고 실수 나옵니다. 자, 다음. 왼손 주판 잡기. 자, 왼손잡이들 있지만 처음에 배우는 거는 될수 있으면 오른손으로 지도하게 해주시고, 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 주사는 크게 손에 힘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왼손잡이들도 오른손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수놓기. 엄지검지 뽀뽀하고. 발이 너무 빠른가요? 엄지. 엄지는 아래알 놓기 주판. 자, 자 아래알 놓는 거라고 랬습니다 다시 한 번. 자, 1, 2, 3. 이렇게 놓죠? 그리고 검지 위달 놓기. 어, 시작하면서 엄지검지로 주판 가르기. 주판 가르기. 자, 설명됐습니다. 1부터 4까지. 자, 1, 2, 아, 1, 3, 4, 6, 7, 8, 9. 다 됐죠?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자, 주산에서 가장 제일 먼저 보수 두 수를 더해서 10이 되는 거. 그냥. 외워 버리세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이거는 계속 가요 그냥 어, 흥얼흥얼 그러면 돼요 너무 편해요 이거 알면요 주산 다 끝났어요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하고 도 이거 기본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어려운 오회짝 머리꼬리 할때 쉬워요 이게 기본입니다 항상 그리고 곱셈 곱셈은 같은 수를 계속 더 하는거 곱셈을 배우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더하기 빼기만 하면 열심히 연습하지 마세요. 것도 중요하지만 더하기 빼기가 익숙하면요. 두 자릿수 한 자릿수 정도까지 더하기 빼기가 완벽하면요. 곱셈 바로 넘어가세요. 곱셈 친구들 미리 외워놓게 하세요. 곱셈 미리 외워놓고 더하기 빼기 두 자리 한 자리 뭐두 자리 한두 자리 두 자리 하면은요.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것만 알면 다 알아요. 그리고 주산도요. 실은 2단만 외우고서 이미 더하기 빼기 잘하고 있고요. 2단 정확히 외웠어요. 빠르게 착착착 그러면요. 친구들 흥미 있어 하는 친구들 알려주면요. 그다음은 그냥 쫙 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느끼시지 말고 너무 재밌어요. 더하기 빼기만 매일 배워봐요. 너무 재미없고 지루해요. 어른들도 그래서 곱셈 반드시 더하기 빼기 할줄 알면요.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두 자리. 정도까지 익히면요 곱셈 빼달라고 해주세요 선생님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어머님들께서 그냥 어머님들께서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더하기 빼기만 하는 선생님 노+ 노+ 노네 다음 나누셈입니다 나눗셈 나노쌤. 곱셈 앞자리 더하기 뒷자리 자리점 중요하다 그랬죠 앞자리 뒷자리 하나 둘셋넷네 자리에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 제가 나온 것은 십이 넘는 수에 대해서 곱해서 십이 넘는 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0이 곱해서 10이 넘지 않는 경우 한칸 건넌다. 0이 나오는 경우 한칸 건넌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 부분은 혹시 잘 모르겠으면요. 저기로 하세요. 요거 부분, 기초 나온 부분 동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그거 다시 다 설명하려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저도 해야 할게 많거든요. 자, 다음 나눗셈. 나누쌤. 나눗셈은 같은 수를 계속 빼는 거라그랬죠 자, 나눗셈은 앞자리 빼기, 뒷자리 더하기 를 하면은 자리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누셈 할때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뭐 나머지 친구들 그 원리 반드시 알려 주시고요. 가로셈, 세로셈. 연산은 가로셈, 세로셈 모두 할줄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앞자리에서 뒷자리 더하기 1 빼니까 73이라는 몫이 나오는 것까지. 그것까지 또 조금 더 활용을 하지만 얘랑 얘를 곱하면 어 세지 안 나오네요. 목과 나눈 수를 곱하면 나누어지는 수가 나온다는 것까지 주사를 하면서요 이렇게 연산을 살짝 살짝 교과 연산을 살짝 살짝 활용시켜 주면 훨씬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주산만 한다고 절대 안된다고 했죠 제가 주산을 할때 반드시 교과 병행시켜주세요 효과 배로 팡팡팡 나타납니다 그리고 연산은 기초 탄탄 꾸준한 연습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사칙연산 자유자재로 할줄 알아요. 혼합계산, 방정식, 뭐 분수, 소수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산 시작했으면요. 아니다시면 아 아니다 싶으면 빨리 초기 끊으시고 그치 않고 시작했으면요. 큰수의 나눗셈까지 배우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 너무 속상하긴 하지만 그 친구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큰수의 나눗셈까지 완벽하게 배우시면 모든 연산이 너무너무 배울게 많고 재밌답니다 자 이거 제가 굉장히 급하게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 쉬울 거예요 자 이거 참조, 참고해 주셔서 한번에 한번 쑥 훑어보세요 자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